전신운동 같이 해볼게요. 다리를 쭉 펴고 폼롤러 위에 앉으셔서 먼저 스파인 스트레치 4번 같이 해보실게요. 두손 앞으로 나란히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앞으로 컬 길게 앤 다시 일어나시고 다시 앤후쭉 앤 흉추로 쫙 올라오시고요. 다시 두번더앤 머리부터 인사듯이 흉추 플렉션 머리 손끝 길게 앤두 마지막 앤후쭉 길어지시게 복부 쏙 집어넣으세요. 앤 그대로 요추 위로 하나하나 쌓으세요. 자, 그 다음은 그대로 트위스트. 두손깍지 끼셔도 되고 가슴 앞에 하셔도 돼요. 트위스트. 앤, 반대쪽. 후. 앤, 이때 척추 길어지시게 정수리부터 꼬리뼈까지 길게 늘리시고요. 둘. 몸통에서 몸통이 트위스트 하시면 되세요. 앤, 둘. 후. 앤, 쭉 길어지시고 어깨에 귀 멀리. 앤. 두, 한번 더, 후, 앤, 들이마시고, 앤, 후, 앤, 잘하셨어요. 그 상태로 소우, 트위스트 먼저 하시고요. 그대로 스파인 스트레치 하시면서, 소우, 앤, 그대로 반대쪽, 앤, 트위스트 먼저, 그 다음에 플렉션, 앤, 두번더 하실게요. 트위스트, 후, 시선은 반대쪽, 손끝. 엥 그대로 올라오시고 반대 엥 흐, 쭉 요추 허리가 너무 플렉션 되지 않도록 허리는 최대한 꼿꼿하게 유지하시고 흉추 위에 등에서 플렉션 해주세요. 마지막, 흐, 쭉 앤, 그대로 잘하셨어요. 그대로 사이드 리프트 하실 건데요. 폼롤러를 가지고 다리 쪽에다가, 그렇죠. 세팅을 하실 거예요. 윗다리를 앞으로 가시게 하시고, 엘보, 팔꿈치로 지지하시면서요. 다리, 허벅지 안쪽 하나로 만드셔서, 골반을 그대로 리프트, 업, 앤, 다운. 여섯 번, 투, 앤, 다운, 앤, 쓰리. 몸통 하나 만들어주세요. 일자로, 앤, 포, 앤, 허벅지 안쪽 빈틈 생기지 않게, 앤, 파이, 엔둘 옆구리 쏙 들어가게 i 6 그대로 홀드 15초 후 호흡하면서 자밸런스 윗손도 쭉 펴주시고 안되시면 팔 차렷 하셔도 상관없어요. 이때 허벅지 안쪽 더두 다리가 하나처럼 마지막 옳지 천천히 내려오시고 그대로 엎드려서 자 플랭크에서 그대로 닐링 하듯이 무릎 땡겨오는 터크 그대로 플랭크 N 30초 동안 땡기고 M 2 차분하게 N 셋 N 그대로 후 N 무릎을 구부릴 때 자연스럽게 골반이 살짝 높이가 높아지는 거는 자연스러워요. M 2 N 몸통은 판판한 거 유지하시고요. 머리부터 꼬리뼈까지 계속 일자 다리를 필때도 일자, 무릎을 구부릴때도 일자. 마지막 3초만 더, 하나, 옳지, 잘하셨어요. 그 상태로, 자, 뒤로, 조금만 아기자세 하듯이 스트레치. 천천히 일어나시고요. 반대쪽 하실게요. 자, 똑같아요. 사이드 리프트로 6번 하시는 거. 윗다리가 앞으로. 만약에 뭐 다리는 윗다리가 뒤로 가셔도 상관은 없는데 우선은 앞다리로 그렇죠. 크로스 하듯이 한번 해보실게요. 팔꿈치 엘보 위치 잡아주시고 골반 가볍게 업앤 다운 앤투앤 다운 앤 쓰리 목 길게 머리 길게 다운 앤포앤 and 팔 힘으로 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몸통 가볍게 5 그렇죠. 마지막 6 홀드 할게요. 옳지. 그대로. 쭉 그대로 홀드. 15초. 좋아요. 그 허벅지 안쪽. 밑에 다리에 5자 다리 된 느낌 없이 하나. 인어공주처럼 다리 하나처럼 쭉 모으세요. 마지막 2초. 1초. 옳지. 잘하셨어요. 내려올 때도 천천히. 자, 플랭크 해서 무릎 닐링하는 거 힘드시죠? 자, 팔꿈치 엘보 하시고 갈비뼈 터지지 않게 그 상태로 정강이 있는 쪽으로 그대로 옳지, 하나, 3 0분 동안 당기는거둘 엔, 흐, 엔, 반동을 이용하시지는 않아요 복부로 다리를 끌고 오듯이 흐, 엔, 흐, 엔, 흐 엔, 복부 배 납작하게, 엉덩이도 납작하게, 흐, 엔, 흐, 엔, 배로 다리 끌고 오세요. 무릎을 배 앞으로 끌고 오세요. 엔, 흐, 엔, 5초 더, 흐, 엔, 흐, 옳지, 흐. 잘했어요. 천천히 끝까지 잠깐 아기 자세 쉴게요. 그대로, 후, 호흡 충분히 하시고요. 자, 이번에는 뒤집어지는 플랭크처럼 리버스 플랭크, 레그풀 동작 하실 거예요. 요거 네번씩만 자, 발에다가 폴롤러 엉덩이 바닥 매트 되시고, 손은 몸 뒤에, 손가락 방향은 뒤로도 되시고, 앞으로도 되세요. 앤, 그대로, 나온 이때 팔꿈치 하이퍼 익스텐션 되지 않도록, 앤, 늘쭉 엉덩이 배 가볍게. 앤, 다운, 두번 더, 앤, 들 흐, 온몸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게 생각하시면서 다운, 마지막, 앤, 포, 그렇죠. 앤, 잘하셨어요. 그 다음에 종아리 마사지 좀 해보실게요. 종아리 뭉쳐져 있는데 다리 무거운데, 그렇죠. 롤링 왔다 갔다 하시다가 엉덩이 들어서 조금 더 무게감 있게 해주시면 훨씬 더 시원하세요. 반대쪽도 해볼게요. 다리. 그렇죠. 앤 그대로 무게, 몸무게 이용해서 롤링. 자, 이번에는 폼롤러로 이제 안핏 겨드랑이 마사지 해보실 거예요. 뭐 너무 아프시면 수건을 폼롤러에 대시고 마사지 해주세요. 자, 겨드랑이 너무 뼈 있는 쪽 마시고 부드러운 쪽으로 같이 해서 위아래로 왔다 갔다 롤링 해주세요. 그렇죠. 앤, 둘, 쭉, 앤, 적당한 자극 하셔야 돼요. 너무 아픈 거는 그렇게 좋지 않아요. 부드럽게 자극 해주세요. 그렇죠. 조금 더, 옳지. 자 이번에는 트위스트 두손 깍지 끼셔서 몸으로 로테이션 하시면서 겨드랑이 옆면과 그 다음에 견갑 뒤쪽으로 연결되는 후면에 라인을 쫙 릴리즈 스트레칭 해주실게요. 부드럽게 자극해주세요. 숨 쉬는 거 까먹지 마시고 편안하게 호흡 같이 해주실게요. 쭉 해서 쭉 연결해서 팔에씩 가지고 계세요. 쭉 앤. 앤, 후 앤, 드, 앤, 후 잘하셨어요. 옳지. 반대쪽 해보실게요. 반대쪽도 우선은 위아래로 롤링 하시는 거. 업다운. 천천히 여덟 번씩 몸을 이용해서 같이 롤링 위아래로. 그렇죠. 앤, 소흡하시면서 and, 부드럽게 움직여주세요. 네번더 그렇죠. 엔후 호흡하시고 엔드엔후뼈 있는 데를 너무 누르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트위스트 엔드 이렇게 겨, 겨드랑이 밑살 뭐 저고리살 이렇게 신경 쓰이시는 데를 위주로 부드럽게 롤링해 주시면 돼요. 엔드 앤, 들쭉 림프가 순환이 잘 되도록 겨드랑이, 뭐, 종아리 뒤, 무릎 뒤, 골반, 이런데 구석구석 폼롤러로 이렇게 다양하게 스트레칭 가능하세요. 둘, 두번 더, 앤, 쭉 앤, 둘, 앤, 마지막, 앤, 그렇죠. 그 다음에 애기 자세로 다 같이 스트레칭 하실 거예요. 폼롤러로 롤링 폼롤러가 동글동글 돌아가니까 이용하셔서 롤링 호흡 흐 잘하셨어요